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내 명이 다된 사람 네. 억지로 간 걸로 보여 이 사람은 한국에 살라고 오는 거지 뭐수학 범죄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요 응? 갈 때도 좋게 가지 않은 걸로 보여 그 사람 분명히 거기 넘어가면 살지 못할 건데 아주 그냥 일반인 같지는 않아 죄이 있지 않았을까? 안녕하세요 탈부검인 강제소송 있었잖아요 음음. 근데 이게 다시 논란이 돼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살라고 넘어온 사람이야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한국에 살라고 넘어왔는데 한국에서 나를 도로 들려보냈는데 내가 봤으면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래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로 억지로 가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 살라고 오는 거지 뭐 수학범죄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 어? 지는 살고 싶어서 왔는데 갈 때도 좋게 가지 않은 걸로 보여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걸로 보인다 그래 하임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은잘살줄 알고 왔는데 그사람 분명히 거기 넘어가면 살지 못할 건데 아주 그냥 일반인 같지는 않아 일반인 같지 않고 뭔가가 규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이긴 하는데 억지로 간 걸로 보여 내가 봤을 때 이분이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는데 음, 음. 그 사람은 살라고 한국에 온거 같아 이상하고 안 됐다 이래 뭔가를 잘못하고 넘어올 수도 있고 아주 뭐 그냥 거기서 아무 일 없이 넘어온 거 같지는 않고 근데 어떻게든 한국에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거 같아 뭔가가 정부에서 참... 지금 하는 응? 말은 맞을까요?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진 않을 것 같아. 왜냐면그 사람이 가기 싫어서 막 기지. 그 사람 거기 가도 죽어야 되는 사람잖아 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운 자체가 없는 거야.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. 내 명이 다된 사람 자기가 살 운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지 않았을 건데 그지 가면은 이분은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뭐 정부에서도 뭐못 받아주는 이유가 있었겠지. 뭔가가 뭐어 조금 들레 같이 뭔가가 저가안 됐던 것 같아. 우리가 만약에 점사를 본다면 그 사람 운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. 그 사람 운이 있었으면 감싸 안아줬겠지만 그 사람 사주 자체가 운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다시 넘어간 거 아닌가 보낸 거 아닌가 싶어. 왜냐면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엄청 많잖아. 우리나라 또 다시 넘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. 그 사람 자체 운이 없는 거야. 정부고 뭐고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자체 운이 죽을 운인 거야.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다시 돈을 보낸 사람들 몇 명이나 돼. 자기네가 살겠다면 다 받아줬잖아. 이 사람이 그냥 뭐지 이런 논란 없이 그냥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은 잘 살지? 잘 살지 뭐 나쁠 거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살 운이 안된 거야 그렇게 봐야 돼이 사람은 그래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다안 됐다고 생각할게 자기들도 그런 각오를 다 겪고 왔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나 살자고 내 자식도 못 건지고 올 때도 있는데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사람도 살라니까 그렇게 온거 아니겠어? 어. 근데 이제 뭔가가 사대가 걸릴려니까이 사람 운도 안 좋고 또 사대가 걸릴려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뭐 정부끼리 뭐 당신들 뭐 수정부 신정부 싸우는 거야 우리가 그거는 간여할 게 아닌 것 같아 기죠. 지 나는 결론은 그 사람 사주 자체가 운이 없다. 운이 있었으면 다 받아 들였을 건데 그 사람이 죽을 운인 거야.